가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작품들을 보며 영감을 얻곤 합니다. 앞으로 어떤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제 충분히 영감을 얻었으니 커피 한잔 챙기고 다음 작품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게 대체 뭐죠?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초대장? 저번에 만든 내르기한테 아주 귀한 걸 들고 왔군요. 이런 특별한 초대를 누가 받아야겠습니까 내용을 대충 보니 클레이 유튜버들의 스매시 브라더스 콜라보에 저를 초대하는 모양이군요. 작품이란 건 말이죠 혼자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만 여러시서 완성해낸다면 그 의미는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파티에 안갈 수는 없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저는 오늘 데난트 콜라보에서 만들 작품은 바로 롱맨입니다 영미권에서는 메가맨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저는 롱맨 시리즈를 정말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아 이게 해봤단 말보다는 옆에서 구경했다는 말이 맞겠군요 어릴 때 바로 이 롱맨 X 시리즈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저의 나이인 8살짜리의 피지컬로는 깰수 없는 난이도의 게임이어서 결국 형이 게임하는 걸 구경하면서 응원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만들 롱맨은 89개의 대난투 캐릭터 중에서 가장 액착이 가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만들 롱맨은 X 시리즈의 주인공이 아닌 바로 이 클래식 롱맨입니다 키는 땅딸막하지만 그래도 싸움 하나는 잘하는 바로 그 친구죠. 원래 클래식 롱맨에서는 모아 쏘기 없이 비타민C 풍부한 레몬을 쏘지만 그래도 제 롱맨은 정말 강력해보였으면 해서 아주 큰 한방에 차지샷을 쏘는 모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 아래 소형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어 바닥판에 묻어두고 그 위에 미리 만들어놓은 뼈대를 부착해 기본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룩버스터가 위치한 한쪽 팔에 LED 안개를 붙이고 그리고 전선을 앞쪽으로 끌어모아서 거대한 엘러지가 날아가는 것처럼 허공에 LED를 설치해줍니다. 이게 강력한 한방이라 생각하면 한 LED 3개를 뭉쳐놓 으면 하겠죠? 그리고 팔 앞에는 록버스터의 파동을 표현하기 위해 짧은 광섬유를 붙여 빛을 연장해 줍니다. 일단 기본틀은 전부 끝났네요. 앞에 LED를 과하게 달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정도 해야 우리 롱맨이 누구랑 싸워도 지지 않죠. 그럼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바닥부터 깔끔하게 만들어 봅시다. 먼저 지저분한 회로들을 감추기 위해 바닥을 클레이로 덮고 약간의 장식을 위해서 클레이로 스매시 브라더스 유로고도 만들어 줍니다. 그럼 할건 어느 정도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몸체도 만들어야겠죠. 모든 시리즈의 롱맨을 대표하는 패션이라고 한다면 역시 온 몸에 쫙 달라붙는 스판 패션이죠. 이런 스판 패션에 총알도 못 뚫는 강철 팬티와 슬라이딩에 최적화가 된 무쇠 다리를 만들어주면 일단 기본 패션의 절반 이상은 만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의 디테일이 있었으면 해서 다리 부품들을 붙인 다음에 약간의 기계스러운 홈 같은 걸 도구로 잘 내줍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양쪽 팔도 만들어주는데 지금은 록버스터를 쏘는 자세를 하고 있으니까 한쪽은 손이 제대로 달린 일반 팔을 만들고 반대편은 대포 모양의 팔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와 똑같은 도구로 홈을 내주면 목 아래로는 끝입니다. 그럼 모델링의 마지막으로 머리를 하도록 하죠. 우선 아이 같은 느낌의 둥글둥글한 얼굴을 붙이고 순수하게 동그란 안구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도구로 간단하게 이 모양을 만들고 안구 위에 눈동자만 만들면 얼굴 형태는 일단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롱맨에게 헬멧도 씌우는데 헬멧은 마치 M자 탈모가 온 것처럼 형태를 잡아주고 이마 중앙에는 느낌표 모양의 장식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꽉 끼는 헬멧 때문에 소리를 못 들을 염려도 있으니 양쪽 귀에 헤드셋 같은 것도 달아주면 머리는 금방 끝납니다 여기서 살짝 보강하는 느낌으로 눈동자에 하이라이트나 눈썹도 붙이면 롱맨의 모델링은 끝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원색 배열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 컬러에 대한 욕심 좀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은색으로 도색 을 먼저 해. 금속 같은 느낌의 밑바탕을 깔고 바로 그 위에 파란색 클리어 페인트를 바르면 롱맨의 파스널 컬러인 파란색은 그대로 두면서 진짜 금속 같은 느낌도 주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도색 하나만 했는데 느낌이 좀더 고급지죠? 그럼 마무리로 이펙트로 활용 정점을 찍어봅시다. 일단 3D펜으로 록버스터가 빛나는 부분들을 원형 프레임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버스터가 발사되는 총구에도 3D펜으로 퍼진 듯한 효과를 주고 록버스터에는 솜을 붙여서 날아가는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처럼 보이게 한쪽 방향으로 흩날린 듯한 잔상을 표현하며 붙여 이렇게 강렬한 록버스터의 외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머리로 이펙트도 에어브러쉬로 색깔만 입혀주면 파란 쫄쫄이의 그 녀석이 드디어 출격합니다. 오늘의 스매시 브라더스 콜라보 작품, 롱맨, 그리고 보너스 작품으로 미엔미엔까지 완성해봤습니다. 각자만의 특색이 있는 많은 비디오 게임들의 캐릭터들이 스매시 브라더스라는 타이틀 아래 모인 것처럼 이번에 클레이 유튜버라는 타이틀 아래로 많은 작가들이 모였습니다. 저 이후로 많은 작품들이 더 기다린 데다가 그리고 모든 캐릭터들이 모이는 것까지 남아있으니 꼭이 콜라보의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멋지고 재밌는 작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